다리가 없는 것 같아. 고장실 <웃음> 밖에 없는 것 같아. <웃음> 아니, <너> 왜 이래? <웃음> 아니, 타고. <저거. 웃음> <웃음> 아, <아니>, 느낌이 이상해. <웃음> 여러분, 까로가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스쿼트 1,000개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하필 만우절이더라고요. 까로는 저랑 커피를 마시러 오고 있는데, 오니까 스쿼트 1,000개를 하게 될 거예요. <웃음> 아, 안녕하세요, 심므뜸입니다 오늘은 까로랑 스커트 청결를할 거예요. 까로야, 내일이 만우절이더라고. 빨리 가방 벗고, 프리스 벗고, 내 앞으로 와. 까로야? <웃음> 빨리 인사해, 올라갔다, 그거. 아니, 뭐 진짜예요? 아니. 진짜야! <웃음> 유튜브는... <웃음> 커피 여기 준비돼있어. 원래 커피도 까나리로 준비하려다가 커피 사놨다, 커피. 와... 전화했다고... 아니 왜 얘기를 안 해도 왜... 야너왜 이렇게 몸이 뜨겁니? 오늘 덥지? 아니 지금 너 때문에 더 뜨거워진 거야? <웃음> 내가 인트로는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 바로 그냥 스쿼트 와. 하면 돼. 밥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와좀 음, 배가, 배가 좀 나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 야 그래도 몸 좋아. <웃음> 하나 둘 셋! 자 하프스쿼트 갈게요. 개수는 안전하게 세워줄 거야. 네. 어, 오늘은 그게 없네요? 뭐? 이거 이거. 이 보여지는 게 없네? 어 보여지는 게 없어. 그냥 속으로 세워줄 거고 한 100개마다 알려줘 거. 가 네. 원산 바라보지 말고 오케이. 지금 4시 저기요. 여러분 지금 4시에요 4시 <웃음> 아니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고 내가 박스에다가 애플 워치 놓은 것도 안 갖고 왔네 <웃음> 네. 내가 시간 체크 해줄게 아, 그래, 그래. 다 보인다 저기 <웃음> 그냥 천천히 가는 거 아니 복수 나는 저번에 어. 내가 복수를 한게 아닌데 어. 복수 했더니 돼버렸지 뭐야 에이, 참. 너 알지 그때 근육통 네. 이거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건츠지 왜냐면 나도 쇼커트 개가 너무 오랜만이거든 이거 나도. 하고 김계란님도 알 엄청 아. 보리셨잖아요 그니까 계란단도 기어다녔지 계란형도. 나도 그래 기어다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힘들어 나 아, 지금도 힘들어 나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웃음> 아침에 운동했어? 응? 아지아 <웃음> <웃음> 머리 조금 <젖어> 비우고 <웃음> 꼴비야? <웃음> 얼마나 어이없어? <웃음> <웃음> 어, 나는 아니 여기 그 피디님이 <웃음> 어. 제가 들어가시죠 그래가고아네 <웃음> 어. 그러고 <웃음> 들어왔는데 <웃음> 이게 <이제 웃음> 세트돼 있으니까 <웃음> 근데 형님이 가장 <갑자기> 얼굴 <웃음> 이렇게 다르시더라고요 뭐나 뭐.. 나뭐 왜, <웃음> 이게 왜 있는 거지? <웃음> 오늘 얘랑 분명히 같이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웃음> 커피 커피 <웃음> 잘한다는데 <웃음>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웃음> 들어왔었을 때 얼굴이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게 너무 잘 잡힐 것 같아 <웃음> 유튜브는 리얼이지 아니, 애들이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아 어. 유튜브에 커피 한잔한잔 한잔 해갖고 어. 저 잠깐 사무실 갔다 올라오고 아, 어. 그래. 그랬더니 <웃음> 이거라고 <하고 있네>, 내가 나 손가락 않고 그때 너 300개 하고는 어땠어? 근데 음? 나는 그때 얘 300개 해서 되게 놀랬거든 어, 아팠지 아팠지 근데 지금 그세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요즘 뭐하고 지냈어? <웃음> 아 카메라가 있어서 좀 웃기긴 한데 <웃음> 뭐하고 지냈어? <웃음> 아니 우리 맨날 만나면 이래서 아도같 뭐, 뭐. <웃음> 봤잖아 아 운동하고 이거 뭐 하더라고 날개 또 이렇게 하면서 <웃음> 근데 목재 날개뼈 막 이렇게 잘하대? 응. 음. 하... 하... 이렇게 했어요? 한참 때... 아, 네 아,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원래 눈으로 욕하는 스타일 나는데 아까 이게 본심 제가 그러니까 아직 초보이 초보다 보니까 이게 본심을 숨기고 이런 거잘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까루고 이제 하... 프로가 됐네. 지금 성장하고 있지? 성장통이네. 어. 어, 성장통이야. 성장통 치고 너무 분명히 <웃음> 오늘의 개점으로 너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거야. 아, 뭐, 고맙다. 와, <웃음> 아, 아. 들어오자마자 겨드랑이 땀이 엄청나더라고. 카메라 때문에. 이게 그 왜... 이게 두 개야. 어, 그냥 해하세요 갑자기 <웃음> 너. 그왜시작하뭐야 뭐야? <웃음> <웃음> 와... 아 그러네 매트가 두 개였네 난 내가 혼자 찍는 척하다가 아... 널 조연시키려고 했지 아... <웃음> 아니 하필 만나는 <만난다> 날있잖아만우절 <웃음> 전날이잖아 <웃음> 그래서 중간쯤부터 계획을 했어 언젠가 할거 예상하고 있었지? 아니 스쿼츠 처음 내가 뭐랬잖아 4월달에 하자 했잖아 아니 아니 <웃음> 진 3월이잖아. <웃음> 자, 3월이. 지금 3월이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00개 했어요? 100개 어. 넘었고, 200개 하고 한 10초 시작.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웃음> 이거 언제 올라가? <웃음> 어? 이게 4월 중에 올라가는 거? 다음 주면 올라가 <웃음> <웃음> <웃음> 재밌겠지? 재밌겠네. <웃음> 아, 재밌겠어. 여러분은 지금 해탈의 경지에 오른 까르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해탈에서 힘이 풀렸어요. 네. 혀힘도 풀렸어요. 발음이 오늘 좀 부정확해요. <웃음> 내 텐션을 맞춰가면은 생각보다 그 약간 계속 이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하게 될 거예요. <웃음> 와 아. 밖에 덥지? 응. 더워 지금. 갑자기 오늘부터 덥더라고? 더더워 지금. <웃음> 왜 오늘은 가방에 밴드가 하나도 없었어? 아니 원래 어. 그 밴드도 이제 챙겨서 다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차량 있을 때가? 커피 마시는데 내 밴드가 <웃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너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는 밴드안 해? 안하잖 <웃음>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아. <웃음> <웃음> 그거 여자들도 쓰냐? 너도 밴드? 쓰지. 진짜? 밥 1인분 먹었어, 1인분 초과해서 먹었어. 초과해서 먹자 <웃음> 내가 부르겠다. 어, 지금 많이 불러요. 어, 근데... 내려가서 이딱 저점 찍을 때마다 조금씩 부대0여 네. <웃음> 저점 여기다. 저점에서 여기 팍 이렇게 찍을 때 200여. 우리 까르는 밥을 먹어도 이렇게 고꾼이 선명하신 거예요. 아주 <웃음> 멋진 친구죠? <웃음> 생리하길 네, 잘했네. 어, 잘했어. 어, 오늘 몸 좋아. 나 오늘 촬영할 줄 몰랐지. 하,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이라니까? <웃음> 야, 유튜브는... 이걸 하네. 이렇게 붙인다? 어, 언제나 준비돼 있어야 돼. 잘하네. 후. 아, 근데 크로스핏이 영상이 진짜 재밌게 나와서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아, 어, 조회수 아... 어. 내가 진짜 다시는다시는안할 <웃음> 건데? 한 번쯤은 재미로 아. 한번더 하고 싶더라고. 아, 어, 그치. 콘텐츠를 위해서. 그럼, 그럼. 내가 힘들어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그럼. 근데 내가 그때 슬로, 버피 테스트 때힘다뺀거 알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모니터링 다 하니까. 어. 근데 이제 막그볼 뭐, 막 무게도 막 많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막 어. 얘기하잖아. 근데 그 볼의 사실 무게가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지 왜냐면은 하 버피를 일단은 <웃음> 2분 안에. 탐심 응대를 했다는 거는 팔못 썼어 대단한 거야 그 뒤로 또 했어? 지금 내가 스쿼트를 1 0개 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오 진짜? 오오 어. 시무트 오, 오, 오 까봐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 볼의 무게는 아. 어. 그래. 만약에 그런 거안 나가 있으 하더라도 훨씬 무겁게 그치 무겁게 그냥 들지 훨씬 쉽게 지백 스파 엄청 잘하는데 근데 점점 자세가 잡히니까 후반부에는 확실히 자세가 훨씬 좋아요 신기한 게 3라운드 지나면서부터 어. 볼 던지는 어. 그 아, 자세가 됐어. 딱 잡히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몸치야. 어. 안 해본 운동을. 근데 몸에 잡히면 그때 딱 감이 와. 후. 아. 잘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오. 네, 다 했네. 어, 다 했어. 후. 금방인데? 금방이야. 근데 벌써 10분이 지났어. 어. 와. 10분에, 그냥. 어? 10분에. 집중하라고? 아 10분에. 기가 안 좋아, 더군 <웃음> 10분만. 10분에 200개니까. 음. 빨리 한 걸리는 거아니 아니, 원래 빨리 스트레이트로 하면 400개면 끝나거든. 다시 40분이면 끝나거든. <목소리> <웃음> 아, 내가 지금 브레이크. 앞도서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마. 나 아, <목소리> 하면은 또 제대로 응. 아, 어까르기안앉어요까르기좀 안 가동 범니까 아, 아쉽네요 <웃음> 스쿼트 천 개는 어, 지금 일단 세습그 다음에 접히는 부분이 지금 무릎보다 아래요 네, 오열이 <웃음> 맛있어 후아 이제 땀날이 시작한다 땀 아, 아파트 났어 아. 여기 딱 방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음> 이렇게 됐어? 자 커피 한 모금 하자 8개 8개 8개 많이 했네 네. 구경하고 있면 금방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천개한거 같거든. 자. 다시. 이게 쉬었다 가면 땀이 더 나거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쭉, 쭉쭉 가야 돼요. 갑니다. 화디팅 후! 어, 워밍업 됐어요. 셋. 아, 나 이제 조금, 조금 어. 이제 으면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냥 여기에 내 몸을 맞추면 돼. 그 움직임에 뭐내 정신을 <웃음> 우겨넣고 이 그래, 그래. 같이 하는 거지 그래 그 그래. 고맙다 <웃음> 너 만우절 때뭐 당해본 거 있어? NO 없어? 어. 아주 새로운.. 태어나 처음이야 아 진짜? 어. 고마워 네가 내 취향. 처음을 선물야되 <웃음> 행복한 추억이 어. 되기를 야. 후. 이거 자주 돌려볼 거 같아 아, 그때 내가 당했지 <웃음> 내가 당했지 <당했는데. 내가> 는 <웃음> 4월 1일마다 보게 될 영상이지 아니 근데 너 그때 300개 진짜 나랑 속도 잘 맞춰서 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운동 엄청 챌린지 잘 된다 그랬어 눈좀 뽑아 고맙습니다 저기에도 <웃음> 화이팅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게 되면은 그냥 하게 돼 이거 켜놓고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애 응 응! 저두 사람이 저두 사람이 어. 뭔가 앞에서 같이 해주는, 같이 해주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혼자 아무것도 안하고 안 틀고 혼자 개수 세밀사면 진 약간 고독하거든 스쿼트 천 개는 저는 지금 사실 고독해 <웃음> 왜! 아, <거의> <웃음> 내가 있잖아! 음. <웃음> 후! 고독해 <웃음> 요새 아픈 데 없지? <웃음> 어? 아픈 데 없지? 지금 어, 항상 지금, 건강해요 지금 약간 <웃음>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안들하하하 반타작 가면 아주 딱 응, 행복해. 아니 그때 저는 크로스핏 하면서 놀란 게 얘가 오전에는 딱 운동할 때 앞뒤로 맞춰서는 진짜 타이트하게 딱 건강한 거만 먹더라고요. 닭가슴살이랑 막 고구마랑 이렇게. 아 어, 그치. 아침에 딱. 아침에딱 식단하고. 근데 이게 딱 잡히니까 식단하고 운동하고 자연식 먹고 하니까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유지어터고 일반식을 하면은 절대 그냥 건강식에서는 거리가 먼 식사만 하는 줄 아는데 유지어터라고 하면 제 기준에는 건강한 것도 좋아하고 몸에 나쁜 것도 좋아해요. 어. 그렇죠. 그치?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거울로 몸 보면서. 그쵸? 어? <웃음> 나몸 좋아. 어? 몸 좋아. 좋아 좋게 나오어 아주 까매. 아, 너더 너무... 너, 너, 너 까매질 거야 그러면? 버텨스틱 버텨 내가 제일 까매네 이 왜냐 지금 이제 운동 유튜버들이 지금 시선 거르고 있다면날 <웃음> 따뜻해지니까 그럼 너는 여기서 계속 더 부스터 얻는 거야? 아 나는 그냥 내가 제일 까매요. 내가 <웃음> 그냥 제일 까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웃음> 누군가 까르보다 까맣던 몸이 그러면은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태닝을 아마 다닐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상으로 하면은 위험해. 위험해? 어. 이미 까간 섞은 거야? 아니 지금 제일 좋아. 근데 원래 까만 사람들 어떻게? 부럽지. <웃음> 아니 너보다 까만 어떡하냐고. 부럽지. <웃음> 그럼 끝? 어, 어 어떤지는 나는 잘 모르지 앞에서... 하... 하... 그럼 언젠가 네가 까만 유튜버에서 밀리면 그때는 뭘밀 거야? 하... 까만 걸 밀지. 근데 나보다 까만 분들 꽤 그렇게 계실걸? 그래? 아니 좀 밀고 나가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운동유튜버 중에 제일 까만해 그다음에 a r e 좋은 걸로 s your talk? I'm going t 지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그래서 I'm g o i n 지 to talk t 지 you. I'm g <웃음> 여기 까도 채널 아니고 히브튼 어, 네, 채널. 잘한다.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헌 아, 네. 500개 하고 30초 시작. 잘하네 이 친구. 이미 고지를 넘었어. 지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눈안 뜨지지. 눈안 뜨지지. 그게 내 인생, 네 인생에 가장 힘들었지 그 순간이. 그렇지. 그거 하고 이제 가사 파이다 음. 아. 뭐가 더 힘들었어? 근데 그게 약간 힘든 게다들 어. 몰아치는 힘듦이랑. 예 어. 이거는 어. 가짜 파이터는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진짜 끝까지까지 응. 쥐어짜는 응. 느낌이고 가짜 사나이는 이미 내가 <웃음> 나의 그거 통제를 벗어났는데도 어.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신적으로는 근데 가짜 사나이가 어. 훨씬 힘들었을 거야. 근데 정신적으로는 가짜 사나이, 육체적으로는 응. 가짜 파이터가. 쿠퍼풍은 누가? 후퍼풍은 어? 뭐가 컸어? <웃음> 가짜 사나가만도 다를... 이제 신체적인 게좀 어. 힘들었지 근데 만약에 어. 내가 가짜 사나이를 어. 했었을 때 기절을 어. 했잖아 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과호흡에 대한 트라우마를 못 겪었으면 못 이렇게 뭐야 극복을 못 했으면 극복을 만약못 했으면 이게 더 힘들었겠지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바로 극복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가짜 파이턴을 극복이고 뭐고 그런 게없었어 그냥 다음날 몸또 그 몸이, 또... 몸이 또... 그냥 <웃음> 그냥 막 반지를 그냥 막하니까 아, 근데 인생에서 되게 좋은 경험 한거 같아 어... 이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어... 나 아... 너무 몸을 어... 너무, 너무 너무 몸을 많이 쓰는 거 같아 어... 조금 아끼게 <웃음> 될거 같은데 오늘부로 너무... 조금 더 아끼게 될 거야 뭔가 평생 한번 하면은 어... 아, 진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하는 어... 거를 매번 어, 하는 거 같아. 이거. 아 맞아. 어. 속도를 좀 줄이긴 해야 돼. 빈도를 뭐, 좀더 낮춰야 이거 돼. 이거 뭐가 이게 인생이 <웃음> 좋은 건지 <웃음> 헷갈려. 지금 그 약간 멘탈 공개 과정을 겪고 있는 까루를 보고 계십니다. 좀더 쉬어야지. 뭘 쉬어. 쉬라고 그랬는데 너가너 갑자기 <웃음> 미안. <웃음>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네. 오늘은 내가 미안해서 이 오늘 속인 걸로 인해서 밥은 내가 두번더 살게 어... 괜찮지? 그래 그때도 의심을 하게 되니까 내가 <웃음> 만날 때마다 이제 의심하는 거 아니야? 네, 나 의심하는 걸안 좋아하는데 소울이 <웃음> 이제 너무 있겠어 <웃음> 아니, 나는 아까 너가 안 와서 오빠를 의심했다? 어? 오빠가 뒤에서 깔아나 뭔가 해가지고 나였나 약간 진짜 잠깐 1초 그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아, 그럼 원래 가진 개편이야 원래 팔을 안으로 굽는 몸이지 그렇지 아. 500개 되면 알려주세요. 와. 후. 와 근데 300개 하고 느낌이 다르네. 어 나도 달라. 어? 어, 계란 선배님 왜 그런지 알겠네. 달라요. <웃음> 후. 아. 이게 아. 날씨가 지난 주에만 했어도 괜찮을 텐데 아. 지금 오늘 갑자기 기온이 올라서 훨씬 더 아. 힘들다. 아, 진짜 한것 아. 아시고, 아. 후. 난 600개 한것 같은데. 마시고 내쉬고 호흡 저절로 하게 되지 않냐? 네. 잘하고 있어요. 에이, 에이. 집중! 나 진짜 500개만 해도 너 진짜 대박이다. 하이. 나 초대박 치려고 지금. 응. 장난.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따로 채널도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하이. 이 친구 굉장히 자연인이에요. 되게 내추럴하고 하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까루 채널에서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마음껏 얻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5 0 0개 정도의 시간인데? <웃음> 내 500개 되면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 그래? 25개까지는 안 되겠구나. 4 잘하고 있다. 강가로, 너한테 강가로라고 하는 애 있니? 어, 미안해. 빨리 <웃음> 씹혔어요 <왜 웃음> 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강가로 귀여운데?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웃음> <웃음> 몇번 얘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안 맞아. 아, 배아파 <웃음> 아. <배가파>. 아. <웃음> 아. 온누라고 딸이 전하네. 후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왜나 이게 힘들다 아, 나도 힘들어.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너무... 진짜 힘들어. 깜짝 놀러. 고릴라처럼 하지마. 아, <웃음> 까릴라 까릴라. 아 좋겠다 너가 아, 행복해 보여서 아, 너안 아, 행복해? 좀 행복해. 아, 너안 행복해? 아, 여기에 이렇게 아, 여기 행복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아 좋다 아, 아 행복 좋아 이제 딱 20분 했어 아, 어? 근데 우리는 절반 넘어서고 알아, 알아, 있지 알아. 응. 보고 있어 하필 아, <웃음> 그때도 <웃음> <오>. 위치가 시계 <웃음> 보이는 거라서 응. 너 시계 보면 더 힘들어? 아니면 더 할만해? 뭐, 나뭘안 좋아하는데, 내가? <웃음> 아, 아, 더워. 아, 마이 갓, 저 이거.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 남자 게스트가 있었어? 운동하는 걸로. 그, 그 선생님하고 막 토킹하는 거 말고. 혜란형이랑 블리스물곤 없었어. 아 주인이 나는 원래 아. 먼저 이렇게 제안을 아. 안 하니까 아맞네데 주인이 있었네. 오늘 완전 예외지. 내 친구인데 먼저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아 멸치도 내가 먼저 연락했구나? 아니 그분은 연락했구나. 난안연락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놀람> 이게 아.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후... 사람들이 내 연기인 줄 알아. <웃음> 연기 아니냐? 하는 거 뭐였어? 이게 원래 사람들이 다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그때면 총결 잘하지만 빡싸 안고 10분 하는 거 하고 축지 나가 떨어지지! 똑같아... 잠시 힘든 거 알아, 사람들이. 어, 힘 알아, 아세요? <웃음> 머리를 버티는 거 알아. 아, 이들다 엄청 많아. 아, 아. 아니, 계란이보다 더 웃기네? 후. 그래도 이 정도면 속도가 진짜 잘 유지하는 거고, 체력도 좋은 거고, 숨도 좋은 거야요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 아직 너무 좀 세우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호흡 소리입니다. 요만 좀자난이좀잘 까주세요. 지금 몇개 있나요? 스펙이 넘은 것 같은데요? <웃음> 5개 남으면 아, 알려주, 알려주세요. 10개 남으면 알려주세요. 와, 씨. 아씨... 우리 휴지 조금씩만 주시면 될까요 아, 저기 있구나. 잘하고 있어. 아, 발바닥이 아팠나? 그래? <웃음> 발바닥도 약간 바꾸면서 발바닥. 해야 돼. 아 <웃음> 나랑 일번작 아 해요. 아 나땀좀 닦자. 아 후. 아 잘하네, 우리 형욱이. 발바닥은? 발바닥은? 아그 자리에서 네, 치, 네 체중을 네 발바닥이 500번 받았다고 생각해봐. 아? 아니야. 아못 들은 걸로 해. 아니 아니야. 그 아! 땀 나는 거 봐, 야. 나땀잘안 나잖아. 몰라. <웃음> 나도 원래 땀이 별로 없어. 야! 좀 다시 좀 다정한 까로로 돌아와 봐. 우리 겁나, 겁나 뿔났어. 좋은데? 준비됐어? 까로. 일어납니다. 할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24분 됐거든? 200개 가자. <웃음> 하플도내 시작. <웃음> 하 하플도 <내 시작. 웃음> 없어. 없어. 하고나 남자네. <웃음> 발을 조금 이렇게 오픈했다가 무릎 조절 조금 해봐. <웃음> 이제또제제 목소리가 좀익히가안되니까예요 너는 왜 사람들 말을 잘못 듣는 것 같아? 귀를 좀 맞았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음악이 너무 크게 들려. 아 왜? 왜 그래? 귀안 좋게? 고통을 잊으려면 어머 어머 어머! 어저 아, 아,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하면 힘들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 아 노래 틀어주고 싶다. 노래 들어줘. 그럼 또 다시 자. 머리를 게 들어서 아, <웃음> 귀를 아프게 해 귀가 아픕니다 아, 아 방금 아, <웃음> 여러분 아, 건강하지 못했어요 방금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 후. 아,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저, 저 시계가 10에 갈 때까지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오야 아이티판밖에 못 왔어요 화이팅 멍청하지 않아 기특한 우리 까로! 고마아 드림이 계속 나와 소화가 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코는 저만 괴로울게요 여러분은 눈만 즐거우세요 아, 좋겠다 소화 좀 되고 어? 있지? 어다 됐어 와... 와, 엉덩이... 너무, <웃음> 아, 너무 아프네 이상한 거 <웃음> <것> 같아 <웃음> 아, 좋아. 열심히 임하는 태도 좋아요. <웃음> 시계 보지 마. 눈을 잠깐 멀리, 약간 멍하게 둬봐. 턱 햇살 차. <웃음> <타고. 웃음> <타고. 웃음> 오늘. 아, 웃겨서 힘들어. 아니, 아까 오는데. 어. 아. <웃음> 벚꽃이 이렇게 쫙. 어, 벚꽃 너무 예쁘지? 나도 아까 운전하다봤어 아. 아, 벚꽃 진짜 이쁘다 근데 뭔가 그 순간이 아. 갑자기 약간 슬로우모션. 근데 그 이유가 이거였네. 응? 네? 온수, 온수 좋은 날이야. 후. 오늘은 까루에 성장통이 있는 날 지금부터 성장통은 약 열흘 동안 있어야요 <웃음> 이게 한 5일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 내 유산소 잘 사야지. 고맙다. 감도 진짜 절반만 해도 돼. 아, 절반밖에 못할 거야. 요즘에 계속 뛰어? 10Kg씩? 30분씩 뛰어? 아 이제 아시지. 이제. 그러면 걸어? 근데 운동이 되잖아 안에서. 어. 다 안에서? 이안 아, 얼마 전에 나이키 처럼 해가지고. 어. 원래 9Kg만. 어. 너 봤어? 뭐 15Kg 생일 처음 뛰었다고? 12Kg. 1 2 k m 야 나도 15Kg? 12Kg 정도 뛰어봤거든? 지금 발목하고 다리 망가졌는데. 생일 처음 뛰는 그 키로 수를 찍을 때마다 그냥 너무 약간 극한의 그런 심장이 터지는 느낌인가? 이 다리에서부터 불타 몸이 몸이 약간 불 타고 있는 어, 느낌이 맞아, 나거든요. 그렇죠. 뛰어본 <웃음> 적이 없거든. <웃음> 다 경험치. 좋은 경험치. 어. 그러니까 딱 인생 어. 한 번만 하면 괜찮은 것들 어. 너무 많이 했어. 언제 뛰었어 지금? 최근에. 최근에 언제 뛰었어? 12kg. 일요일에. <웃음> 별로 안 어. 됐네. 일요일인가. <웃음> 어 그래서 아직 리커버리가 안됐는데또 <웃음> 조직이네. <조지고 있네>. 지좀 <웃음> 쉬어라 일주일에. <웃음> 하랬랜드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아. 이미 오늘은 우리가 들어섰고. 만절 맞을 거. 아, 도 몰라. 나만우절 근데 이렇게 큰 장난친 거 처음이거든. 어. 어. 나도. 근데 아. 고마워. 아, 네, 네. 받아줘서 고마워. 아, 네. 근데 나는 얘가 너가 청바지 입고 와도 그냥 벗기고 하려 그랬거든. 아, 근데 나는 네가 이 바지 입고 올걸 이미 알고 있었어. 평일에 이거 어 오토바이 타야 돼서? 아니 그냥. 그냥 편해서 언제 운동할 너 너처럼 이렇게 아, 해, 나한테 어 운동하시죠 준비돼 있는 오. 유튜버예요 여러분 네, 불러주시죠 오0 0 회대 와 이제 아, 야 우리 이제 절반 넘었졌다고 손도 좀 써야 돼손한번나 아, <웃음> 얘는 이렇게 어깨가 차 이런 이런 느낌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달라요 그래 느낌으로. 약간 스윙 타는 느낌이야. 크로스피터들은 약간, 예, 예, 예. 크로스 피터들은 음, 약간 음, 스윙을 잘 쓰는 것 같아. 아 몰라. 턱걸이 할때 약간 이렇게 하잖아. 아, 아 <웃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음, 쉽지 않지. 응. 그것도 아, 연습을 아, 통해서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너무 막상 하면 너 쉬워서 어깨 충돌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위험한 듯 느껴서. 맞아. 처음에 좀 연습하고. 광배가 좀 힘이 좀, 길러지고 그렇지. 자극이 충분해야지만 어. 가능한 것 같아. 경갑들도 안정을 해야지. 어. 아, 하... 아, 나아이 멋있잖아. 막파카락거리는거 맞아, 게. 멋있긴 해. 화로처럼막이거게 아, 어. 이러니까 맞아. 화려하다. 나랑 그 어. 많이 따라하는데, 하는 아, 항상... 맞아, 보기 좋다고 따라하는 건좀 어. 위험한 행동이지. 저를 너무 막 따라하시면 안 돼요. <웃음> 네, 그만이요. 아., 아. 잘하고 있다. 가로야발팔 움직임 한번 바꾸고. 어. 아, 아, 인중이랑 아. 아. 아. 아. 아. 코에 땀 많이 인지 아니, 인중에 땀에 치는데 나그거 싫더라고. 왜? 몰라, 나도 난 내가 나. 그냥 싫어. 나도만. 난코잔등이랑 맨날... 너닦아줘 <웃음> 아니, 내가 너무 모자라서든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그... 그래서... 그래서 안될 거야. <웃음> 난또못때문 뭐 싫다고? <웃음> <웃음> <웃음> 몸에 나는 건 멋있고? 어? 몸에 땀나는건 멋있고? 몸은, 뭐 괜찮지? 오, 30분. 오래오래 30분 했대요. 아, 때. 에? 난 30분일 때뭐 이상 없어. 이상 많아, 지금. 가장 근육이 좀 지치게 느껴지는 데가 어디예요? 네? 근육이 어디가 많이 지쳤어요? 지금 다 지쳐있는데요? <웃음> 뱅구 <웃음> <배일 것> 같아. <웃음> 지금 멀리 지쳐있는 거 뭐야. <웃음> 아, 오늘 아 길이 근까지 아프네. 진짜 뭐가 잘하고 있다, 너. <웃음> 안가로 힘내라 와 이거 버금인데 따라한다고요? 가끔 하시더라고 와리스 저는 <웃음> 무조건 따라 하세요가 아니죠 아시죠? 정확한 <웃음> 자세가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래, 호기심이 하기에는 개수도 많고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굉장히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인지가 잘안돼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100개부터 차근차근 1 0 0 개세요? <웃음> 100개 666? <웃음> 이거지. 난 이거 할때 내가 모질하는 거였는데. <웃음> <웃음> 하면 힘이 나잖아, 또. 어, <웃음> 아, 뭐. 디가 없는 것 같아? 이상해. 이 가시밖에 없는 것 같아.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너> 왜 이래? 살이 니저고 무슨 말을 그렇게. <웃음> 아 <근데> 느낌이. 이상해. <웃음> 특히 <웃음> 왜이래? 할수 있어. 왜이래? 왜 꿈꾸는 <웃음> 것 같아 지금. <웃음> 아 진짜로. 에? 왜 꿈꾸는 것 같아? 아배 아파. 어? 아 오빠 나울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것 같아. <웃음> 얘 너무 웃겨. 이게 밤새면 다음에 약간 기몽사몽이니까이두분 <웃음> 아. 같은. 아. 야. <웃음> 울면 안 돼. 나 진짜 웃기면 울어. 빨리. 어, 너가 뭐... 하지. <웃음> 아, 미소 미소리야. 미야다리가 느낌이 야 미소리야. 다소가야 미소리야. 미소리야. 미소아야 미소리야. 미소리야. 미소리야. 미소리야. 미소리야. 아니야, 알잖아. 나는 항상 너한테 웰컴인 거.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 장난인 걸로 할게. <웃음> 어,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이렇게 스쿼트 천 개는 간간히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1, 2년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근데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한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금키로도도 있고, 몸에 무리가... 와, 커피 아 한잔! 아 뭐야, 뭐야? 커피 한잔해? 뭐, 다른 느낌이 나서. 개가 없나 봐. 아, 음. 아까. 불 뻔했어. 어이우 다른 이상하다. 어. 이야. 신기한 느낌이네. <웃음> 아, 연편. 아, 연편 웃기게 하네. 우가. 100개하고 싶고 100개하고 싶고 100개 하면 끝이야. 화이팅! 아, 역시. 아. 남자네, 남자야. 갑니다. 아, 그래. 자, 핫부 오케이. 아니, 아, 올, 시작. 저꾸 아, 시계 오지 말라고. 어, 아니, 왜요? <웃음> 아 왜요? 왜냐면 여기 느낌이 별로 안 와니까 집중할 게없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 자, 4월에 혹시 좋은 목표 세우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웃음> 어, 5월 달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웃음> 아니, 없어요, 그냥. <웃음> 지금 그냥 꿈에 있는 걸 편래서 제가 펼지을 말해요. 그게 제일 목표입니다. 너무 웃겨. 재밌다. 재밌어? 응. 좋겠다너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어? 뭐 싶냐? 말좀 웃어. <웃음> 아, 지금 또 질문을 참가도록 할게요. 어떤 대답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 웃기네 에 느낌이 웃겨. 야. 눈, 눈 크게 뜨죠 <웃음> 아, 너무 웃겨. 차가워, 뭐? 배가 아프고 길이 끈이 당겨 봐, 아유, 느낌이 있 아, 이고 잘하고 있어. 강가로. 강가로 화이팅. 고릴라나슬 <웃음> <진짜. 웃음> 아, 야, 아, 아, 아, 아, 웃긴다웃 아, 호흡이 살 길이다 <목소리도> 그냥 0 0개됐 우리 다음은 800개 가장 가까운 목표부터 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까루야 <목소리도> 풀소컷 안 해도 된다 했다 나는 풀소컷 안 해도 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바꾸면 없지 후우 아 숨이 별로 안 찬데 그치 숨이 차 이게 지금 우리는 어. 무산소 대사를 하고 있어 유산소성 대사가 아니라 어이가 없네 이게 무산소성 대사라서 근육통도 피로 물질이 어마무시너 오늘 잘 자야 된다 너 잠은 잘 자지? 평소에 잘 자셔야? 어 숙면하는 편? 아니.. 무슨 안 취해? 왜? 알람을 딱 맞추잖아. 어. 딱 이제 자. 어. <웃음> 눈감았구 어. 얼마 안있었는데 어. 에이. 그게 잘 자는 어, 거잖아. 어, 바보냐바 다음날이야. 나도 그래요. 왜 그래? 잘 자는 거야. 어. 야, 이거 잠설치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어, 중간에 좀 깼으면 좋겠어. 나도야. 어. 나 두세 씩 깨갖고. 또가만도 들리는 중이야. 왜또런 중이야. 또 운동해야 되는데. 어. <웃음> 그러니까 그데 눈뜨면 열심히 고자 그래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 야너 진짜 잘한다. 인정한다. 잘하고 있어? 봤어. <웃음> <웃음> 아, 글씨 좀더 써주세요. 아, <웃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우리 까라금시력이어가고 있어. 아! 아, 떡하냐? 아, 아! 자, 아. 몇개 남았어요? 800개? 900개? 야! 다네! 갔어. 이야! 진짜 하고 진짜 싶다, 진짜. 음. 내네 채널 자짜 주작 없지 않냐? <웃음> 너무 리얼이지. 개수를. 5번은 리얼이야, 리얼. 피부 뜨은 리얼입니다. <잘하네. 웃음> 아니, 근데 얘, 지금 런해도 이쪽 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나, 아, 네, <웃음> 경찰서 신고하거나. 아, 근데 그러면, 신고 당하네 아, 근데. <웃음> 뭐막 그런 음. 뭐 처벌은 없는데 어 펠벡이야 차라리. 쉬야 뭐야 어 뭐야 너무 힘들어 <웃음> 어. 어. <후.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웃음> 이게 얘가 아. 이렇게 웃긴 애가 아니었는데 너무 웃겨졌다 오늘 아. 웃겨졌어? 친구야 재밌다 내 채널 이거 영상 다시 보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거. 아. 우가 뒤돌아 봐한번 아예 <웃음> 못 던다. 먼저 와줘요. <웃음> <너 땀나고? 웃음> 커플 좀 맞아. 땀나고? 등이 예쁜가봐. 몸 예쁘면 깔아줘. 꽃. <웃음> <웃음> 지금 거의 테닝 지금 이겼어. <웃음> 지금 거의 <태닝이 웃음> 야개 남았어. 이0개 어? <웃음> 남았다고. 다른 느낌이 없어. 우리가 시간을신도좀 당겼어, 초반 페이스보다. 네. 자. 자, 이 힘을 빼. 너의 몸에 너를 맡겨. 아, 맡긴지 아까 왜 이렇게부터 맡겨야지? <막혔는데>. 준비, 시작. <웃음> 어, 어, 어! 다리가 없다니까, 느낌이? 아, 어, 저 지금 안 힘들지? 느낌이 안 나니까. 금으면너 <웃음> 집에서 이런 소리 내는 정도야? <웃음> 여러분, 들 이제 무화지경이라고 혹시 아요 무화지경? 네. 지금 제가 무화지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거 느낌이 안 나? 지금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형, 컴온 <웃음> 컴온 토킹 컴온 <웃음> 그래서 4월 달 목표가 뭐냐고 4월 어, 없어 음. 아 <웃음> 목표는 지는 거 없어 아 봤어. 토킹 컴온이라 왜? 아, 토킹은 컴온인데 모, 목표 없는 삶을 <웃음> 지향하십니까? 아 목표 없는 삶을 그러면 그... 운동 운동 목표도 없어? 그날 그날? <웃음> 진짜? 그냥 뺏기라기하지 게... 말자 오 그냥 맨날 어. 맨날 하자. 어,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내가 애들을 너무 많이 갈거 가지고. 음. 내가 포기하면 애들이. 어. 하이나들이. 어. 누구를 그렇게 갈가리 냐? 세렝게티 이렇게 어. 만약에 뭐 반비 뭐 노루 이런 애들이 응.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응. 갑자기 막막다 막막 물어뜯잖아. 그런 사람이야. 착하게 살았어야지. 어, 아니 늦었어 이미. 늦었어? 어, 그래도 아. 이제 가야 그래서 애초에 어. 그렇게 되지 않게 <웃음> 계속 씨앗은 뿌리고. 그럼 해. 넌 어, 운동을 언제 쉴 거야? 뭘? 운동을 앞으로 쉴 계획이 없어? 몇 살까지 할 거다 이것도 없어? 아 몰라 진짜? 아 모르겠어 어디 아프면 안을 그만할 오. 하... 그래도 몸을 아끼는 친구예요 그럼 몸 아피면 저도 얘기해. 그렇고 아픈 거 되게 싫어하고 어, 아픈 거 너무 싫어 응. 어. 내일 근육통은 미리 사갈게 미안 아뭐 느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웃음> 내 아니, 건... 여기로 아니 여기 알려 느낌이 없어 지금 내가 병행, 전... 여기만 느낌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내일 아침에는 응 생각보다 괜찮네 할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되면은 제내한 대여섯 시 되면은 어 난리 나겠지 <웃음> <사랑하고 있을지>. <웃음> <웃음> 에이 우리 우기가 설마 근데 오늘 좀 심한 장난을 쳤기 때문에. 약간 미안한 감정이 계속 있어요 <웃음> 그래서 하프스쿼트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하는 거예요? <웃음> 무슨 소리네 <웃음> 무슨 소리네 오지게오는 <웃음> <맞아, 웃음> <우는, 맞아, 맞아. 웃음> 거야? 너 자주 울어? 아, 영화보고 많이 울지 그거 말고 다, 다수의 사람과 또는 1대1로 있을 때 최근에 언제 울었어? 영화 말고? 그렇게는 안 울어? 몰라 별로 안 울어? 영화는? 영화보, 응. 그 그럼 최근에 언제 열었어? 영화보는 것까지? 해서. 최근에? 그, 소울이라는 만화 있어. 디즈니 갔나못 봤어. 야. 그거 봐야지. 나 디즈니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약간 그, 어. 그게 약간 사후세계에 어떻게 약간 그런 거. 아, 거와 진짜? 약간 연관이 되 있는 그런 일인데. 어. 이게 너무 그걸 또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내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이 볼수 어. 있으니까. 난좀 그런 거 믿거든. 어. 근데. 아, 뭐 이상 있어 그 영화가 감정이 너한테 남는 여운이 너, 너무 컸어? 그렇지. 음...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구연화를 이렇게 시켰을까라는 굉장히 중요 어... 역시 디즈니의 무서운 어. 놈들이 있다. 내가 디즈니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소울은 코코라고 하더라고. <웃음> 근데 거기서 내가 딱그 아직도 그 인상이 남는 게. 어. 근데 뭐 이건 뭐 스포가 아니니까. 어. 거기 그. 주인공 한명 있어요. 남자 주인공 말고 다른, 어. 다른 주인공 있어요. 그영원 음. 주인공. 응. 음. 네. 걔가 이렇게 그 뭐냐, 그 몸에 들어가가지고 음. 그 지하철 이제 그 보면은 어.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지하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풍풍하게 돼 있는데 아, 아, 아. 거기 바람 나오는 거 알아? 아.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배경이 약간 뉴욕 느낌인데 음. 거기 걔가 이렇게 들어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서 오! 멋있다! 어, 하늘을 이렇게 다 음. 나오는데 어 이상하게 거기서 뭔가 물컥하더라고음 울림이 어. 있었구나 어. 근데,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어. 왜저래 이럴 수 있는데 어 근데 그걸 좀 봐야돼 너는 하늘 자주 봐? 하늘? 하늘 맨날 보지 나 하늘 되게 자주 봐봐 스도 타니까 맨날 보지 어쩔 시만그 <웃음> <웃음> 왜냐면 비가 오는지 봐야되니까 <웃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우러러 그냥 어. 하늘 자주 보지 자주 보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오토바이 타는 게 네. 또 장점이야. 이게 다 느껴지니까. 200개 그렇죠. 때. 와! 진짜. 뭐야, 끝? 진짜? 아니야, 뭐? 100개 더 해야지. 정신차요. 어. <웃음> 형, 느낌이 없어, 난 지금. 강한하지 <웃음> 음. 와, 땀, 땀, 땀. 땀이 진짜. 와. 야, 고지가 눈앞이야. 미쳤어. 아니. 야, 너 서울 얘기하다가 시간 되게 금방 조금조금더 해줘봐. 또또 어? 또 감명 깊었던 영화 없니? 자, 10개 천천히 가보자. 1 0개 10개? 어. 아니야, 10개씩, 시작! 아. 뭐, 영화또 재밌는 거 없었어? 너한테 울림을 준? 드라마는? 드라마, 드라마 안 드라마 안 봐? 펜트하우스도 안 봐? 안 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또 영화 없냐고, 소울 같은 거. 소울은 꼭 봐야 되겠다. 너 코코 알아? 코코, 아, 어나 코코 보고 혼자 울었어. 마마 나, 나 코코, 어나 응? 겁나 아. 울어 혼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기서 거기서 눈물 때 폭발하거든요. 너도 울었어? 거기서 좀 참았지. 아 참았구나. 약간 그 마마 코코는 아. 약간 조금 나한테는 아. 조금 아니었고 아. 그냥, 그냥 음. 나는 너무 이게 너무 슬프다고 해서. 음. 그래 나한테는 생각보다 안 슬픈 거 초반에 중반까지. 근데 맞아요. 그치 할머니가 갑자 의자 입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뒤에서 막 그냥 막너 드라마를 거기서 봤어? 영화관에서 봤어? 뒤에서 막아영화관 했었구나 네 우리 피디님 웃노라고 지금 너 이렇게 사람들 웃음을 줘도 돼? 죄송한다 친구야 왜냐면은 어.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지 않으면 <웃음> 이제 안 돼? 청결 내가 어떻게 해? <웃음> 네? 네. 미친 자로 해야 돼, 미친 네, 그럼, 자. 그럼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 만우절. 이미 나는 맛이 갔어. 만우절, 아, 미친 자, 아, 천개 아, 야, 좋겠다. 야, 아, 이거는 재밌지. 이건 시청시간은 이럴 수 없지. 아, 재밌다. 후. 삶이 무료해질 때쯤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한번 다시 스쿼트 청계를 해봐봐. 또 내가? 나 하나도 안 무료해. <웃음> 언젠가? Sunday. 아. 뭔가 <웃음> 진짜 거의 나왔다. 아, 어떻게 이렇게 괜찮다. 나, 나 힘들어. 하치 죽겠어. 괜렇겠어 응. 나 어떻게 했니? 너는 미안해. 이미 어. 죽은 것 같아. 얘 지금 고개 만 들었다 내렸다니까. 목이 힘들 것 같아. 아우, 무 95cm 했어. 와. 축하드립니다. 봐. 아 축하드려요 야. 발달을 있으리야는 박수 잘 친다 그래 치어라 치아 치어라? more. 아, 난뭐 치아라 했는데 난뭐 <웃음> <웃음> 치아라 하지말라는줄야 파이팅이라고 해줄게 오케이 강가로 파이팅 하... 버금이들 파이팅! 근데 안 하고 버금 친구들도 있겠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이렇게 천개 하는 것만 봐도 내가 봤을 땐 1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아. 대신 어? 보는 건데. <웃음> 느낌이 없어. 하체확 아, 화가 왔어? 응? 어? 갑자기 확 왔어, 뭐가? 아니, 하체 느낌이 없는데. 형. 몇개예요 25! 자. <웃음> 야! 왜? 완성, <웃음> 완성. <맞춰? 웃음> 너는 화이팅. <웃음> 밖에 계신 분들 얼마나 진짜 죄송합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어 네. 이렇게 웃긴데. 아니지아저히시죽 줄줄 줄줄 다 왔다 진짜 방왔아 고개 들어라 친구야 호흡 줄어라줄 줄줄 줄줄 줄줄 줄줄 줄줄 줄줄 마시고. 줄 몸이 다 왔다. 몸이 다 왔어요. 할! <웃음> 이야! <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잘했어! 약간 까로 인터뷰가 있습니다 수커트 <웃음> 청계한 소감 어떠신가요 까로님? 내 채널에 있으면 지금 이거 못 받았지 요거로 끝냈을 거같아 그럼 좀불야겠네야야 조정 좀 해주세요 어. <웃음> 얼른 좀 빨간 거좀 너무 촌촌하게 나오니까 자 약속 한번 하자 우리 버금이들 앞에서 다음 만남은 밥 자, 네 채널 홍보하고 구독, 좋아요 하고 끝내. 구독은 괜찮은데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영상 많이 봐주세요. 안녕. 따로 대박. 너 잘했다, 진짜.